이이는 주로 말하고 아이는 주로 듣는다. 극그 이끼리 만나면 듣는 사람이 없고 내가 말할 차례야 내말 아직 안 끝났거든. 극그 아이끼리 만나면 끝없는 정정만이 아! 그만 일어설까? 그러지 뭐.